이번 2019년도 추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추석이다. 반갑습니다.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. 여러분 벌써 곡식이 여무는 계절.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 연휴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모두 풍성한 수업으로 돌아오시길 이 성공 트레이너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가족들 친지들과의 모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 아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석 인사와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흘려보내기 또는 릴리징이라고 하는 또는 사람들이 내려놓기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릴리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거듭해 오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추석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릴리징 될때 진짜로 내려놓게 할때 진짜로 흘려보내게 될 때가 언제냐면 은 대부분이 죽을 때예요 또는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구, 감정, 기억들은 아 정말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레스로 에버든스 선생님도 흘려보내기는 그걸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추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추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족 친구들과 말씀을 하시면서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정말 수월하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나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니까요 한번 돌아가셔서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때 한번 실천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추석도 내려놓으시고 허용하시고 다 놓아버리세요. 즐거운 추석 되세요.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.